안녕하세요. k 구입니다 나는 매 순간 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참 궁금해요. 그렇게 궁금하니까 정확히 알고 싶은데 우리는 상대방의 진짜 마음을 오해로 받아들이고 그 오해를 한 상태로 계속 이어져 가면서 그게 상대방의 진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해서 이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닌가라고 두려워하면서도 그렇게 오해로 인해서 내 마음이 상처를 받고 아파지니까요. 그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보려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내 책임은 아니다라는 그런 것들로 나를 변명하면서 내 상대방이 그렇게 잘했더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또 비난하죠. 그렇게 내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요내 마음이 상처받고 아픈 것은 별 차이가 없네요. 오히려 조금 더 아파지기는 한것 같아요. 혹시 나와 내 상대방이 이런 오해로 우리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스스로도 상처를 받고 계신 건 아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지 않으면 누구라도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그 불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요구를 해보기도 해요. 또 때로는 참고 넘어가 보기도 하죠. 그런데요. 내가 요구를 하는 순간이나 혹은 참다가 다시 토로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꼭 충돌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격해지고요. 그 격해진 감정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을지 알수 없을 정도로 무섭게 내달리게 돼요. 만약 여자인 내가 요이 남자와의 관계에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요내 네, 상대방에게 화를 냈고요.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실망스럽다고. 그만하자고 밀어냈다고 가정해볼까요? 이때 나는요, 정말 그 사람하고 그만하고 싶어서 그 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내 상대방에게요, 내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이제는 그렇지 않게 네가 좀 신경 쓰고 나를 좀 들여다보면서 변화된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달라고 호소하고 싶어서 그랬던 걸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렇게 해줄 수 없다면요, 이제 더 이상 아플 수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걸 끝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셨던 거 아닐까요? 근데 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이제는 정말 안 되면 끝내겠다는 이 마음은요. 그동안 내가 수없이 의미부여를 해보고 참아왔다는 증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요 여태까지 이런 노력을 해왔음에도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게 너무 힘드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거겠죠. 내가 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지금 내 상대방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오려는 것 같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때부터 우리는 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몹시 궁금해져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내 상대방의 모습은요. 나한테 맞출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젠 나도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맞출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덜 아프려면 그래야 하니까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요. 나에게 역시 별 반응을 보이질 않고 있어요. 이제 나는요. 이 사람은 나한테 아무런 열정도 없고 나한테 마음이 떠났거나 나한테 질렸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상대방이요.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나 스스로가 몰리는 길로 나를 몰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아프고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나도요 이제 이런 감정을 나 혼자만 극복하고 나 혼자만 갖고 가고 싶지 않아요 내 상대방에게 이런 감정들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도요 이 감정이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전달될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서 너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이제 접을 거라고 너란 사람이 징그럽다고 지겹다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근데도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요. 나는 내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해오는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고요. 어쩌면 뭔가를 기다리고 있나 봐요. 그런데 내 남자 입장에서는요. 남자 자기가 지금 어떤 말을 상대방에게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해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답답하다고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마음을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그 설명을 듣고 있는 내 여자친구가 요 자기에게 정냄이 떨어진 것처럼 이제는 진짜 끝날 것처럼 말하는 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내 여자친구가 이야기했거든요. 이젠 더 이상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너한테 너무 실망했다고 그래서 남자는요. 이 여자가 이제 진짜 나한테서 정이 떨어졌나 보구나 라는 생각으로 또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그 사람 딴에는요. 그렇게 힘들고 아픈 거라면 그걸 보내주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더 이상 변명도 안 하고요. 잡지도 못하나 봐요. 왜냐면 남자는요. 지금 내 여자친구가 나에게 보여주는 반응을 봤을 때 이제는 뭘 해도 더 이상 가능성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내 남자의 체념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여자인 나는요. 역시 이 녀석한테 나는 정말 별것도 아닌 여자였구나라고 내 스스로를 또 상처내고 있죠. 그리고 이런 녀석을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참고 노력해왔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하고 아파요. 그렇게 우리 둘은 요 서로 간 냉랭함과 침묵으로 시간을 흘려보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남자가 여자인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데요. 그 침묵과 이 앞전의 상황들을 생각해보니까 이미 여자인 내 마음속에는 요이 남자가 이제 미워졌어요. 그래서 더 차갑게 화를 내요. 그때 남자가요. 살포시 손이라도 잡아보려고 여자에게 다가오는데요. 여자의 나는요. 격하게 경계를 기면서 그 손을 탁 뿌리칠 수도 있겠죠. 여자의 그 행동을 본 남자는요. 이젠 정말 돌이킬 수가 없는가 보구나. 내가 뭘 하면 더 싫어지나 보구나. 라는 생각을 자기 혼자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잡으려고 했던 손을 놓아버리고요. 그 순간에 자기가 그동안 사랑해왔던 그 여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남자도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놓아버리려고 생각하고 있나봐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노력했던 이 여자와의 연애시간이 후회되고 아픈가봐요. 그리고는 그 자리를 뜨려는 행동을 하겠죠. 근데 다시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그 자리를 그렇게 뜨면서 슬프고 아파하고 있는 나를 두고 가버리려는 그 남자의 모습이요. 너무 밉고 나를 아프게 해요. 나를 이제 처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손잡으려고 했던 그 남자의 그 행동은요 대충 얼버무리면서 내 상처의 깊이도 모르면서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장난스러운 행동처럼 보여요 그래서 더 괘씸해졌어요 그 사람이 어찌 됐든 이 자리를 떠나고 나니까요 내 마음속에는요 너무 화가 나는 게 몰려오고요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고요 이제 이 관계가 정말 끝난 것 같아서요 내 스스로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뭔가 덜 아프려고 행동을 하고요 괘심함을 표현해서 전화번호를 차단하고요 사진들을 마구 지우기 시작해요 그렇게 강렬하게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내 화와 내 결심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죠 내 감정이 너무 아프니까 나는 지금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리를 떴던 남자는요 집에 가는 길에 남겨진 여자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전화가 차단돼 있고요. 전화를 받지 않네요. 그때 남자도 속으로 생각해요. 이제 저 사람은 진짜 나한테 마음을 접은 게 맞구나. 나랑 있으면서 정말 괴로웠구나. 만약에 나하고 정말 해보고 싶었다면 내가 뿌리쳐 나올 때 나를 좀 따라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보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싫었었나? 내가 그렇게 부족했었나? 그리고 보니까 또 사진이 다 내려가 있네요. 벌써. 내가 그동안 그 사람에게 별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으로 또 스스로 몰리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나를 빨리도 쉽게 정리하는구나 이런 오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남자도요. 지금 너무 처참하고 씁쓸해요. 그리고 남자도요. 그렇게 아파진 자기 마음을 달래보기 위해서 또 스스로 합리화를 시작하죠. 내 여자친구와의 연애는 여기서 접는 게 맞는 거라고 그렇게 자기 마음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자기 마음을 또 몰아가고 있어요. 역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나 봐요. 그러면서 그도 요 여자친구와의 사진들을 지워주고 있어요. 이게 여자친구가 바라는 것 같나 봐요. 집에 돌아온 여자인 나는 요 격하게 차단하고 사진을 내렸던 것들이 있어서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해왔을 수도 있는데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차단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궁금한 마음이 생겨서 차단을 풀어봐요. 그리고 부사도 들여다봤는데 사진이 내려가 있네요.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두렵기는 했었는데요. 내 상대방이 사진을 내린 걸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나 혼자 희망을 갖고 헛된 꿈을 꾸면서 지금 마지막까지 나를 괴롭혔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참 바보 같아요. 나를 싫어하니까 나한테 떠나고 싶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빨리 조치를 취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내가 참다참다 참다 못한 말을 잘 들어주지도 못했고요. 자기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했고요. 잡아주지도 않았고요. 속상하고 아픈 마음을 던졌더니 귀찮다는 듯이 자리를 박차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진을 내렸네요. 이건 이제 나란 사람한테 마음이 없다는 거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남자는요.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그리 서운한지 나한테 서운한 마음들을 표현하는데 이제 그만하라고 지쳤다고 다시는 이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한테 더 이상 다가올 여지를 주지 않는 걸 보니까 이 여자 나한테 마음이 정말 떠났나 봐요. 그래서 씁쓸해서 자리를 떠났는데 말 한번 잡아주지도 않네요. 그리고 나서 걱정돼서 연락을 했는데 차단은 돼 있고요. 사진도 벌써 다 내렸어요. 정말 내가 너무너무 싫었나봐요. 우리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만 하려고 하다가 오해를 사고 있는 걸까요? 어쨌든 이두 사람의 마음은요. 서로 억울하고 답답해요. 그리고 또이두 사람은요. 자기 감정은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만 가지고 표면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쩌면 진짜 마음은 못 보고 서로 오해만 하고 있나봐요. 그 오해로 인해서 생긴 아파진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 보려고요. 상대방은 더 냉정하게 단정짓거나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실은요. 내 상대방이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기를 나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이 오해를 멈춰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나는 그걸 원해서 상대방한테 그렇게 한건데 그 상대방도 나한테 그걸 원해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런데 또 우리 둘은 누구에게도 먼저 그걸 해주고 있지는 못해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해도 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도 그 사람도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던 건 그런 게 맞잖아요. 이 논리를 요 우리가 정말 사실이라서 주장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장하는 걸까요?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그 증거를 제시해 주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이 확실한 것이냐 나는 또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내가 그렇듯이요. 내 상대도 또 그러고 있나봐요. 나는 그 이후로 연락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그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을 해올지는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도요. 나한테 연락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연락을 해오는지는 궁금해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계속 궁금해만 해요. 또 계속 기다리기는 해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계속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오해했던 것을 이제는 확신으로 바꿔가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상대에 대한 미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 상대가 내 마음에 치유를 해주지 않으면요. 내 스스로 치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미워하거나 오해하는 방향으로 내살길을 찾게 되거든요. 우리는 사실 서로 사랑했던 사이인데 상대는 나를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오해를 해가고요. 결국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줬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허송세월을 했다고 나를 몰아가요. 근데 이런 생각을요. 남자와 여자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둘이 사랑했었으니까요. 사실 여자인 나는요. 내가 조금 풀릴 때까지 내 남자가 어루만져주고 견뎌줬으면 했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나는 다시 잘해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남자인 나도요 내가 그런 뜻으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여자의 오해하는 부분을 풀어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내가 그래도 부족하나마 그동안 너한테 했던 게 있으니까 조금만 날좀 안쓰럽게 봐주고 이해해 줄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셨던 거잖아요 그걸 기대해서 그렇게 말했던 거잖아요. 우리 결국 상대에게 진짜 듣고 싶고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상대가 말하는 그 진짜 마음을 진심이 아니라고 내 스스로가 내치면서 나는 계속 상처받는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아파하는 걸 즐기고 있나봐요. 싸우면서 충돌하신 적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푸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요. 예전에 우리가 싸웠을 때 오해했다는 라걸 느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오해를 안 해보려고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싸웠던 시간이 지나서 풀었던 그런 순간이 없었다면요. 그 순간에 상대의 마음을 오해하면서 계속 지금까지 그 마음을 이어가고 있을 거예요. 화해를 했다면요. 그건 내 마음이 풀어져서도 맞겠지만요. 내 상대가 내 마음을 풀어준 것도 맞는 거겠죠. 또내 마음이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도 내 스스로 애썼던 것도 맞을 거고요. 내 상대가 나를 위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뭔가를 노력해주는 그 모습에 내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나도 내 스스로 풀려는 노력을 했었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요. 내가 그러하듯이 내 상대도 그러할 거다라고 믿어주는 믿음이 필요한 걸 거고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자꾸 확인하면서 안심하면서 평온하게 가고 싶어하는 걱쟁이들이라는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갖고 있다는 존재라는 걸 인식해보면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해를 진심으로 받지 마시고요. 오해인 것 같다고 라 생각이 든다면 오해라는 쪽으로 자꾸 노력을 해보면서 상대방을 믿어주고 내 마음이 덜 아픈 쪽으로 연애를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